양자, 뭐 자주 나오는 글자긴 하지만, 점은 점답. 저녁 서자 새가 동지로 돌아가는 모양이죠. 서쪽은 해가 지는 방향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녁을 상징하는 겁니다. 서띠대 위는 각을 줬죠 밑은 둥글게 하죠 이게 방필과 황필을 섞어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작가의 의도를 느끼면서 어 봐야죠 못 연자 못을 가진 못이라고 하는 어떤 연못이라는 한자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연못지자가 굉장히 큰 연못이고요 의림지 저수지 할 때처럼 그 다음에 택 그것도 그 다음으로 큰 정도고 이제 이 못연이나 못연자 그 같은 경우는 조금 작은 그런 거 속하죠 그 다음에 언덕롱 용룡자가 원래 이제 롱하고 발음이 통합니다 속으로 쏙 들어가서 벌씨를 만들었죠 이걸 예상한다면 이걸 좀 이렇게 늘씬하게 해 놔야 되는 겁니다 그냥 갈고리가 아니죠 이런 경우가 종종 나타나죠 보통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수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동력동 그럴 때 그걸 보고 쓰면서 쾌감을 느낄 수가 있으면 좋죠 왜냐하면 변화니까 또 새로운 체험이니까 우리는 어떤 기존과 다른 낯선 것내 의식에서 낯설게 느껴지는 걸 만날 때몇 가지 반응이 있을 수가 있는데 기분나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이래 이렇게 반면 어떨 때는 와 재밌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도 있죠 후자가 되면은 그를 수용하고 흡수하게 돼요 전자가 되면은 거절하고 밀어내게 되죠 그래서 새로운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걸 보고 보수와 진보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서해에 있어서도 보수와 진보가 있을까요? 있죠 자 그럼 뭐가 보수라고 할수 있냐면은 주어진 어떤 그 서법 이론, 중봉, 여입3절 이게 최고로 중요한 거야. 그리고 여태까지 유명한 왕희지 안진경, 고향순, 뭐 이런 양반들이 뭐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평생 그걸 위주로 <웃음> 공부하고 연습해 오고, 그걸 법으로 생각하고, 벗어나면은 삿된 거로 생각하고, 자, 이렇다면 이게 보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본 또 어떤 걸까요? 언제까지 그렇게 임사만 할래? 내 개성을 빨리 발휘해야지 하면서 충분한 임서를 겪지 않고 창작으로 빨리 들어가는 경우 뭐 그게 좋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그냥 성향이 그런 경우를 좀 진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나는 어느 쪽에 가까울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런 임서를 계속 하고 있는 게좀 지루하게 느껴진다거나 그래서 나는 빨리 창작해 보고 싶은데 이런다면 좀 진보적 성향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진보적 성향이 강한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자제하느라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어떻게 자제하느냐 정해놓고 쓰는 거죠 규칙을 한 자를 뭐몇번 쓰겠다라든가 그래고이 해설을 제가 전서, 다중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처음 초창기에 쓸때 어떻게 했냐면 은바을정자를 그려가며 썼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럼 다섯, 다섯 번쓴 거예요 한 글자를 지금 이 양자를 이렇게 쓰면서 지금 제가 쓰듯이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만 다섯 번 쓰고 있는 거예요 또는 열번 쓰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백번 쓰고 있는 거예요 백 번씩 쓴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돗닦는 마음 <웃음> 우리 선배 서해하는 선배 네가기에데 깜짝 놀랐는데 글 쓰는 거 바로 옆에 이만한 걸 붙여 놓은 거예요 나는 지금 돗닦고 있다 그리고 100번씩 쓰고 있더라고요. 이걸 표시해 가면서. 그걸 보고 저도 흥내내봤던 건데 정말 돋닦는 마음, 용맹정진하는 마음이죠. 물론 계속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인생에서 한 번쯤은 그렇게 지루함을 이겨내는 자기와의 싸움,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산자는이 길쭉한 이우가 있습니다 같이길쭉은이 아주 웃겨요 이것만길이하니까 멋있는거죠 주석은이이런 경우 이 녀석은 이이 아니죠 상가파를 험 험하다 할때험그몇 선자가 들어가고 점이 4개가 아, 조금씩 색깔이 다르게 찍히면 제일 좋습니다. 빙자가 나오네 빙자한다. 이 말맞자가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을 빙자해서, 무엇을 타고 이런 뜻이에요. 빙자는 탔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 상황이 지금 이러이러함으로뭐 인사를 제대로 못하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뭐 빙자죠, 그것도. 쫀득자 꿈틀꿈틀 하죠. 꿈틀꿈틀 하면서도 회이 중봉이 잘돼 있고 3절이 잘 여깁이 잘 이루어져 있으면은 쫀득쫀득 합니다. 회이층낭쿨같이 고래심 줄같이 아까 쪽 점을 좀더힘 있게 꽂주는게 좋겠죠. 시 이시 자. 긍정의 뜻으로 쓰이죠. 중국에서는 시 이렇죠, 이걸. 예스 이런 뜻입니다. 긍정의 실자를쓸 때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쓰는 겁니다. 굳셀 강자인데굳센 어떤 의지로 쓰는다고 할까요? 그글씨에 가진 미덕을 떠올리며 써보는 겁니다. 이왕이면 미덕을 뭐 불안한 요소가 아니라 미덕을 직선 아니겠죠? 네. 이런 애쓰라의 강을 강을 옛삭지날삭을 예, 쓸겁니다 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